자기야 오늘 정말 재밌었어 나도 너무 즐거웠어 <웃음> 응? <웃음> 와, 자기야 나저 바둑이 인형 가지고 싶었는데 저거 뽑아주면 안될까? 음어 사격장? 아니 물론이지 야이 정도는 나한테 쉽다고 잘 봐봐 오. 내가 또 군필자 아니겠어? 응. 음. 오, 오, 오, 어 오, 어. 어. 어. 이게 좀 어렵네. 아, 아, 아열발 중에 세개못 맞춰서 바둑이 인형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 어, 어. 그래? 아, 그러면은 갖고 싶었는데. 자기가 한번 해볼래? 어? 나? 응응응. 음, 음. 자기가 한번 해봐 아, 나는 총한 번도 안 쏴봐서 잘못 쏘는데 아한번 해봐 잘할수 있을 거야 내가 알려줄게 어떻게 쏘는지 오. 어 거기를 자꾸 딱 조준을 해서 쏘는 거야 응 음. 어? 잠깐 아 자기가 나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만 하고 있어봐 응? 음? 음. 갔나? 자. 쏘고 쏘고 아직 백발백중이지 아휴 자기야 좀 늦었지? 어? 어? 응? 어이? 그 곰인형 어떻게 얻었어? 아.. 바둑이 인형? 그냥 운이 좋았지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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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하게 여보 밥 먹어요 출근해야죠 얘들아 밥 먹고 학교가야지 네. 음, 어. 음. 빨리 자기 자리로 가서 밥 먹어요 빨리 아유, 음. 아유 리아야 밥 맛있게 먹어 <웃음>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아 맞다 늦었지 늦었어 아 여보 응? 오늘 밥은 다 못먹고 가겠다 여보 나 먼저 가볼게 아유 회사 늦겠네요 아 빨리 갔다와요 응 알았어 여보 사랑해 저도요 잘 다녀와요 응 리아야 밥 맛있게 가. 먹고 음. 아유 늦었어 늦었어 내 이름은 이여맨 평범한 배서원입니다 매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하죠 저기 이서원씨 네 이번 서류 정말 좋았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대리님 아휴 마사원 좀 쉬다 쉬다 쉬다 하세요 열심히 일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대리님 음자 일단 오늘 일단 모두 고생하셨고 점심시간이니 밥들 먹고 합시다 네어잉 대리님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죠? 아유 저는 오늘 점심시간에 일이 있어서 점심 시간에 거래처를 들릴까해서요. 나중에 먹자고요. 아우 성실도 하셔라. 알겠습니다. 아 그럼 이만 이따 보자고. 안녕히 예, 가세요. 오 가니. 음. <웃음>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들에게 숨긴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아 타겟을 제거하는 검은 조직의 스파이 요원입니다. 음, 이번엔 또 무슨 임무입니까? 왁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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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요원이란 걸 누군가 알게 된다면 나와 그리고 내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는 조직의 규칙이 있습니다. 음... 아,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해볼까나? 얘들아 조심히 다녀와! 하, 드디어 다 갔네. 아, 이걸 언제 다 치운 다 음... 잠깐 마트에 다녀와야겠군. 내 이름은 단미오. 평범한 주부입니다.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집안일을 하죠. 당근이 왔어요. 다큰 다근, 다큰 당근이 왔어 아무도 없지? 저에게는 가족들에게 숨긴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아 타겟을 제거하는 흑장미 조직의 스파이 요원입니다. 와꾼 이번 타겟은 바로 이 사람이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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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역시 제거된다는 거 잊지말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새로운 타깃이군 야야 잘 자라 여보, 오늘 저 동창 친구들이랑 잠깐 만나고 오는 거 알고 있죠? 어, 어 잘됐네. 나도 회사에 급하게 또 가봐야 될것 같아. 일이 조금 남아서 야근도 해야 되거든. 어... 그래요? 요즘 야근이 잦네요. 어, 어어. 어, 어. 야, 당신도 요즘 동창들이랑 자주 만나네? 어,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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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은 어떤 녀석으로 해볼까 그래 이 녀석이 좋겠군 자 가자고 음 어떤 총이 이번 작전에 도움이 되려나 이게 좋겠어 여기서 무기를 만들어서 판다고 하지 이 녀석들 여기 있었구나 번벌아 정말 많군 어딨지 이 녀석 여기 있었구만 넌 누구야 널 죽이로운 어? 왜? 업체놈이? 저기 내가 술 한잔 사도 될까? 아 좋죠 그럼 여기 말고 더 좋은데로 이동해서 술 한잔 더 사시는건 어때요? 아, 아 그거 좋지 <웃음> 가자 <웃음> <웃음> 오빠는 정말 잘생겼네요 I 아, h 너도 r d all those time n e v e 야 Cron de. Where 이 Ha, ha, ha, h